난 어렸을 때부터 25살이 가장 이쁜 나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 그리고 내가 25살이 되려면 멀었다고 생각했지만 앞으로 두달 뒤면 25살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인생을 부디 노력하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하기로 했다. Thank you. I've seen it before. i e d o t v e e f o i s not easy to lace a dog. It's going very well. y e a h t p a n t p a n